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충고충국진입니다제 채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 2021년도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추가 모집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바뀐 내용이랑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영상을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월 30일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가지고 영상 빨리 올려야 되는데 또 회사 일이 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늦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전달해야 될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그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이 어 지금 3,000명이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추가 2,000명을 이제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제 영상 보고 공익제보단 활동 나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동네 진짜 일륜차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다 내가 잡아버리고 싶다 아니면 활동은 계속 하고 계셨는데 공익제보단이 아니라서 포상금은 못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 영상 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뭐제 영상 지금 안 보고 교통안전 6기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뀐 부분은 빠르게 빠르게 잡아는 드릴게요 뭐 자격요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 일반 시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2개월 연속으로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모집기간은 5월 3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은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그 여기 링크 링크 띄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서 제출은 이제 한개 소속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좀 약간 의미심장해요. 이게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소속으로 서울에다가도 신청을 하고 뭐 충북에다가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개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포장금뭐 뭐 중복으로 이렇게 수령하려고 하신 건지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 네. 아무튼 본인이 이제 거주 중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기준 뭐 지원 동기와 활동지역 뭐 2020년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결과 개별통지 예,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활동기간은 뭐 2021년도 6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잠정 포상금 예산 떨어지면 중간에 이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활동내용은 이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가 다시 설명드려봤자 제시간 아깝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시간 아깝고 월별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1윤차 신고대상 중에서 처리 완료권인데 여기 보면 신고대상이라고 이런 문구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호위반이랑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조금 줄어들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뭐냐, 그 방지 시등 미점 등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로 변경 위반, 어, 또뭐 있죠? 어... 또뭐 있지?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어, 주차위반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포상금 해당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신고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하게 할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신고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차신호조작 불이행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인차 운전자분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방향지지등안 넣는 거는 진짜 예산일이고 비상등 있잖아요 비상등은 왜 다들 그걸 켜고 다니시더라고요 비상상황도 아닌데 왜 그러고 다니시는지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겠죠 귀찮아서 개선이 되려면은 요런 것도 이제 포상금을 넣어줘야죠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아..이것도 빠졌네 번호판 훼손 그 신고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물쇠 같은 거 달아가지고 번호판 이제 일부 식별 안되게 하거나 뭐 번호판 일부러 막 더럽혀 가지고 막 긁어서 막안 보이게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이륜차들 대상으로 또 포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오히려 저는 그 번호판 훼손 이륜차에 대해서 포상금을 중대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신고하는 공기재보단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번호판 훼손 이륜차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뭐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건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지침이 바뀌고 공지사항이 뭐 변경되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륜차 번호판 훼손에 대한 거는 포상금 지급에 인정, 인정을 해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금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륜차 공익제보단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 보면은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빨간불에 뭐 좌회전 직진 아니면은 이제 직진 금지 구역에서 직진을 하거나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은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어 본인이 먼저 이제 보행자 건너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 요런 게 이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 유턴하지 말라는 곳에서 유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보차도 보도통행 이런 거는 뭐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 인도주행 하는 거 인도주행도 무조건 이제 인도주행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인도랑 그 도로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인도로 주행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중앙선 침범 아주 개꿀인 게 신후위반이랑 같이 요거 신고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권에 대해서는 포상금 두배로 지급을 해주니까 야간에 중앙선 침범 신고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이제 14,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걸로만 이제 20건 채워가지고 월 최대 28만원 전부 다 체격 가지길바랄게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사망 인명 보호장구 비착용요거 뚜껑 안쓴거 헬멧 안쓰면은 이제 과태료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요것도 이제 신고 실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짧게 편집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랑 같이 뭐 신고하시는데 뭐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스마트 국민제보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그 공익제보단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